저는 2014년부터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주식의 잔뼈가 굵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자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 주식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자면 굉장히 관록있어 보이죠. 제가 주식을 시작한 이래로 경제 위기로는 단한 번도 끊긴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이전의 역사를 모두 되짚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최소한 21세기에 나온 매년 경제 위기 리포트 의견을 모두 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들은 모두 기억하게 되고 이것을 주가 흐름의 결과를 바탕으로 반영합니다. 하지만 숱하게 나왔다 사라졌던 자잘한 조정은 너무나도 대중들의 뇌 속에서 쉽게 잊혀집니다 나한테 이렇다 할 피해가 없었으니까요. 늘 그렇듯이 큰 변동성과 하락이 있는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제가 지금 주식으로 2억 정도 굴리고 있는데 변동 한 번에 월급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거든요. 얼마 전에 4% 빠질 때는 자고 일어나니 500만원이 증발했고 뭐 이럽니다. 저 같은 분들이 분명히 적지는 않을 것이고 날이 서게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런 사실이 생각외로 적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과감하게 지워진 대규모 도정은 생각보다 더 많았거든요. 그때는 대중들이 주식에 큰 관심이 없을 때였지만요. 저도 많이 예민해져서 날이 서 있었고 그때마다 집요하게 니네 말은 틀려 하면서 상대방을 물어뜨렸습니다. 뭐 당연히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었습니다. 2011년에 그리스 경제 위기를 필두로 해서 유로 전체가 터질 뻔했던 유로존 경제 위기. 2013년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본격적인 폐악질로 인한 확전 우려와 16년 만에 발생한 연방정부 섰다운. 2014년 슬슬 불거진 양적 완화 종료와 금리 인상 그리고 번행 기장이 공식적으로 양적 완화를 종료 및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발생한 조정 2015년 중국 주식의 버블 붕괴와 금리 인상의 본격 시작으로 발생한 조정 2016년 브렉시트 2018년 코인버블의 1차 붕괴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베이비 스텝과 양적 긴축 2019년 미중 무역 분쟁과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역전 현상 등 그리고 양적 완화 시대 이래로 매번 떡밥 나올 때마다 시장에 불을 지른 미 정부의 부채 연장은 우리의 기억에서 건강한 조정이라는 이름하에 쉽살이 잊혀졌습니다. 코스피로 확장하면 도이치방크 선물 투기, 북한 도발 위기,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후 대규모 조정, 북미 회담까지 포함되겠죠. 2022년 3월에 우리는 러우 전쟁으로 50에서 25BP 하향 조정을 하루 만에 겪었고, 2013년 당시에는 첫 금리 인상이라면서 모두가 두근두근하던 시점에 정말 뜬금없이 번행키가 금리 동결 시켜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1994년 본 영상의 그린스폰 의장은 무리하게 금리를 급등시켰다가 채권 대학살 사태를 일으키며 남미 아시아 신흥국들을 죄다 터뜨렸습니다. 그건 2년 뒤 우리에게 IMF가 되었습니다. 다들 떨어지니까 더 떨어진다 라고 외칩니다. 올해 떡락을 외치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늘었지만 작년에만 해도 이런 대규모 조정에 대해 자신있게 이야기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슬슬 하락하니까 하락을 외쳤고 정확히는 조정이 올 때마다 시작을 외쳤죠. 우리는 2021년 2월, 5월, 8월, 1 2월에한 번씩 꽤나 큰 낙폭을 겪었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거시적 흐름이 맞습니다. 하지만 대응해야 할 것은 미시적 흐름과 팩트입니다. 우리는 장기 금리에 대해 알수 없고 코어 cp와 기대 인플레이션 앞으로 어떻게 흐를지 알수 없습니다. 주목은 해야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미친 듯이 과열된 싸움을 버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매년 닥터 등 같은 사람들은 저 사례들을 엮고 엮어서 부작용이 이제 터질 거라면서 대공황이 온다를 외쳤습니다. 그들의 신도들은 늘그렇게 시에 이번에는 다르다를 외쳤고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즉, 지금의 위기가 정말 위기가 될지 위기가 아닐지는 죽어라 찍다 보면 한 번은 맞습니다. 금리 인상도 같은 결입니다. 현재의 금리 인상은 매우 비관적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슈카워드좀 챙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도표고 금리 인상 전망이고 역사적으로 단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아 진짜 이번에는 다르다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정확히는 다른 게 당연한 겁니다. 위기란 형태는 언제든지 다른 형태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인간은 학습의 동물이고 같은 위기에는 늘 대응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같은 위기에 3번 당한 사람은 전세계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저는 코로나 초기 당시 이번에는 다르다를 외치며 빠르게 주식을 손절치고 모조리 프로션과 인버스에 태워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숏은 길게 쥐는 거 아니라는 스승의 조언을 바탕으로 빠르게 털어서 거의 나스닥 7천선에서 숏을 청산했습니다. 대박이었죠. 문제는 시장의 반등이 오길래 숏을 한번더 태웠다가 벌었던 거 절반 뱉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2022년 2월경에 포지션을 정리하고 2022년 5월부터 분할 매수에 들어갔지만 이미 결과론적으로 충분히 달랐습니다. 슬프게도 베어 마켓 밸리는 이미 왔습니다. 그저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를 뿐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수 없습니다. 예측하려는 행동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맞추면 내가 맞췄다는 뿌듯함을 얻어가는 재미가 전부입니다. 거기에 너무 과열될 필요도 없고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내 최악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거 아시죠? 흔들리면 지금 이상으로 더 망합니다.